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이번 5강에서는요 사운드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사운드는 말 그대로 효과음도 있고 정말 bgm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내 목소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쭉다 처리를 할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한번 편집을 한번 해봤어요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파도소리가 사악 나죠 원래 이 영상들에는 소스에는요 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임의로 파도소리를 집어넣은거고 자그 다음에 파도소리가 잦아들면서 배경음악이 하나가 깔립니다 자, 음악이 하나 깔렸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에 자막이라든지 나레이션만 하나 넣으면 그냥 완성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퀄리티가 올라갔죠. 영상에서 사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포영화는 효과음과 배경음악 때문에 무서운 거고요. 에로영화는 그 소리 때문에 또 에로틱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 해놓은 거는 싹 지우고 자 제가 3강까지 해 놓은 작업이 여기까지죠 컷 편집이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뭐 가지고 있으면 여기까지 따라 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없다 하시면 아무 동영상이나 하나 깔아 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데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 이라고 치면 소리가 다 있어요 밑에 파형이 막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수업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리를 한번 부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운드에 관한 부분들은요. 대부분은 오디오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시면 카테고리가 뮤직이라고 하나 있고요. 뮤직 안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어요. 뭐 여행, 브이로그, 신선 이렇게 눌러 보면 뭐 이런 음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썼던 음악은 이 음악이었어요. 자 그리고 사운드 이펙트 부분에 들어가면 퍼포먼스, 싸움, 웃음, 뭐 기계, 음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클릭해보면 뭐 공포 좀긴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BGM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랙티드 오디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는 밑에 설명을 잠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디오로부터 사운드를 추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아 이거는 뭔 말이냐면 하 자, 얘를 눌렀을 때내 컴퓨터에 동영상이 있겠죠. 그 동영상을 가지고 오면 동영상에서 소리만 가지고 오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쓰지 않고요. 그리고 틱톡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저, 틱톡에 로그인을 하시면, 틱톡 안에 있는 사운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에, 캡컷에 있는 이 음악, 사운드 이펙트를 제외하고요, 여기 뮤직이라든지, 틱톡을 이용해서 영상 편집에 이용을 하시면, 이 영상을 틱톡이 아닌, 그러니까 틱톡을 제외하고, 이캡컷은 틱톡 자회사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을 제외하고 그 외에 sns 블로그도 제외해요 sns를 기준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여기 있는 음악을 쓰면 저작권에 침해됐다 라고 뜰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뭐 누가 와서 잡아가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 중이었다. 그러면 노란 딱지가 뜹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유튜브용으로 영상을 만들겠다. 아니면 릴스용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이시라면 이 안에 있는 음악들 쓰지 말고 유료로 돈을 내고 다른 데서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방법을 골라야 될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음악들은 요 저작권에 걸릴 수 있는 음악들이에요. 제공은 하고 있지만 캐컷에서 제공은 하고 있지만 자기들 틱톡 내의 음원을 위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틱톡에 올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른 플랫폼에 올릴 때는 문제가 될수 있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 나는 여기서 만든 영상을 블로그에 올릴 거야 하는 건또 상관없어요 블로그는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나 사운드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올라와 있던 그런 컨텐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작권이 위배됐다를 이제 판가름 하는 시스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괜찮은데 다른 쪽에는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 좀 길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을 어떻게 넣는지 확인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없는데 미디어에 가서 임포트를 하면 내가 어, 만든 음악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디선가 다운로드 받으면 mp3 같은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는 오디오가 아니라 임포트에서 가지고 옵니다. 요거를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디오에서 요이스트랙티드 오디오를 착각을 해가지고 이걸로 MP3 가지고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미디어에서 그냥 임포트에서 가지고 온다? 이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파도소리를 한번 삽입을 해볼 건데 일단은 효과음 같은 개념들은 인터넷에서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캐컷에서 제공하는지 있는가 부터 뒤져보는 게더 빨라요. 자 사운드 이펙트를 가서 이걸 다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다가 검색을 하는데 한글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을 해야 됩니다. 자, 파도니까 뭐 웨이브라든지 자, 긴 소리도 있고요. 15초짜리 짧은 것도 있고 뭐 이런 소리도 있고 음, 이런 소리를 쓰면 되겠네요. 저는 그냥 다 대동소이하게 느껴져서 웨이브 긴걸 쓰겠습니다. 자 얘를 사용하는 방법은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영상의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놈이 그냥 들어가요. 자 딜리트하면 사라지고요. 타임 인디케이터를 기준으로 플러스를 누르면 들어가기도 합니다. 물론 위치는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 있어요. 자 파도 소리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공교롭게도 딱 분위기가 맞아 떨어지죠. 희한하게 잘 맞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쓰면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요정도까지 여기까지 가서 소리가 사그러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부터 뭔가 다른 배경음악이 하나 더 깔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걸 설명드리는데 그 이전에 파도 소리가 영상의 끝까지는 들렸으면 좋겠는데 좀 조용히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삐져나가는 부분이 발생하죠. 이것도 영상처럼 끝머리 부분 쓸데없다 하시면 컨트롤 B 해서 잘라주시고 딜리트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끝머리나 앞부분을 지울 때는 타임 인디케이터 맞춰놓고 끝을 잡으시고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여기 딸깍 하고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들 켜놓으면 딸깍딸깍하고 여기 걸리는 스냅 기능이 동작을 해요. 자 그러면 끄트머리 부분 지웠죠 자 지우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저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만 파도 소리가 났다가 다음부터는 좀 천천히 조용하게 들렸으면 좋겠거든요 자 볼륨 조절을 해야 될 건데 사운드를 선택을 하시면 뭐 배경음악 이든 bgm 이든 뭐든 선택을 하시면 오디오 부분 이 오디오 트랙 있죠 여기는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이 부분이 활성화돼요 여기서 볼륨 조절이 됩니다 자 기존 보다 볼륨을 죽일 수도 있고 여기등 고선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지 이걸 등 고선 이라고 안하고 피치 라고 불러요 음의 높이 자 얘를 오른쪽으로 더 높이면 이렇게 음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기 주황색 부분이 막 보이는데 주황색 부분이 시끄럽다는 뜻이거든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릴 거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자 조절을 해보니까 어때요 전반적으로 소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이렇게 되죠. 부분적으로 조절이 안 돼요. 자, 부분적으로 조절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볼륨을 어디서부터 줄이지? 천천히 줄이지? 라는 부분을 그냥 선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습니다. 볼륨 조절기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얘를 키프레임이라고 불러요. 소리, 죠 소리의 그 정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정도라고 하면 볼륨이겠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 그럼 여기 다이아몬드가 하나 생겨요. 자 여기에 0dB를 기억한 겁니다 자 0dB 이라고 해서 소리가 안 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준점이 0 이라고 돼 있는 거죠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소리가 안 나고 플러스로 가면 더 커지잖아요 자 여기서 요만큼 정도로 옮기는데 두번째 다이아몬드를 하나 더 찍어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간격이 생기죠 이 간격 동안 소리가 점차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게 되는데 앞부분이 소리가 지금 0이었고 뒷부분은 소리를 제가 줄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리면 얘가 경사면이 살짝 생겨요.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리가 점차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이 사이의 간격이 최소한 얼마가 돼야지 사람 귀에 느껴지느냐 하면 최소 2초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가 1초밖에 안 되거든요. 대략.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남겨두고요. 앞부분 소리를 좀 줄일게요. 앞부분에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지혔는데 얘를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하면 안 지워져요. 그냥 사운드가 통째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만약에 지우고 싶다, 음, 이 음이 기록되어 있는 키프레임 하나 지우고 싶으면, 키프레임을 마우스를 이렇게 탁 대서 타임 인디테이터가 걸쳐지면 얘가 살아나요. 평소 때는 얘가 없죠. 뭐, 추가 기능이고, 있는 경우에 얘를 클릭을 하면 마이너스 돼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찍어 놨던 볼륨에 맞춰지니까 전체적으로 볼륨이 줄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대략 한 2초. 최소 2초고요 3초 정도는 벌어야 됩니다. 1초, 2초, 3초. 한 이쯤이거든요. 자, 이쯤부터 시작해서 다이아몬드를 하나 찍고 원래 볼륨은 0이었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소리가 점차점차 줄어들 겁니다. 자, 앞에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소리는 여기서부터 줄거예요자 이쯤부터 들어보죠 자 어때요 뒤에 들리기는 들리는데 아주 미세하게 들리죠 조금만 더 높여볼까요 자 여기에서 조금만 더이렇게 하시면 뒤쪽에 소리도 좀 들릴겁니다 자 이제는 어때요 뒤에 분위기가 딱 어울리죠. 바닷가에서 요리를 하고 있으니까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게 정상일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쭉 들어보다가 어? 소리가 생각보다 큰데? 하고 여기서 볼륨을 조절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키프레임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애니메이션이 또 돼버립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리를 만약에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자이 뒷부분의 소리를 관장하는 이 키에 가서 소리를 조금 더 줄이시면 뒤에 따라오는 모든 소리들은 수평, 그러니까 높이가 고정이 되면서 음높이가 고정이 되면서 다 볼륨이 낮아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키 프레임을 이용해서 볼륨을 조절하는 아주 고난이도의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파도 소리 는 들어갔습니다. 자 저는 이 다음에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배경 음악을 하나 넣고 싶은데 배경 음악이 파도 소리가 줄어들자 말자 배경 음악이 나오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살짝 크로스되게. 파도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할 무렵, 여기서부터 배경음악은 서서히 커져서 원래 음으로 가는 방식을 취할게요. 자, 배경음악은 뮤직 안에 있습니다. 자, 뮤직에 가서 뭐 여행, 브이로그, 신선,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는 한번 들어봤어요. 자, 거기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들어보다가, 뭐 요게 약간 뭔가 그루브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여기에 깔아놓습니다. 어? 깔아놓고 보니까 이 음악은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한 1초 좀 안되게 한 1초 넘나요? 한 요정도 소리가 안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쯤 맞춰놓고요 앞에 부분을 요렇게 해서 소리를 안나오는 구간을 없앴어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키프레임 맞췄습니다. 자플레이해서 들어보면 어 괜찮죠? 자 앞에 부분을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소리가 안나오다가 서서히 소리가 증가하게끔 만약에 만들고 싶으면 자 여기 키프레만하 찍어주고 자 여기쯤에 와서 키프레만하 찍고 앞에는 소리가 덜 났으면 좋겠으니까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리를 좀 줄여요 그럼 여기도 보면 이렇게 대각선이 나오죠 자이 상태로 한번 들어봅시다 제 생각에는 이런거 안해도 충분한 음악이었어요. 제가 고른 음악 자체가. 자 그래서 키프레임 지우고 앞에 가서도 여기 키프레임 파란색으로 살짝 보이면 지우고 원래 소리는 복원시켜 놓겠습니다. 다, 다시 들어볼게요. 음, 처음에 너무 라구드하게 들어가는 음악이 아니라서 굳이 소리를 줄여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음악은 쭉 이렇게 계속 들리겠죠? 한번 들어볼까요? 음악에 따라서 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죠. 자, 이제 영상의 마무리 단계까지 와서 자, 영상이 딱 끝나거든요. 자, 근데 영상의 끝에 맞춰가지고 바로 음악을 탁 끊어버리면 좀 여운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들어보고 음악을 자를게요. 아, 여기에 아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좀 확대를 하면 그 부분이 보일겁니다 확대를 많이 하면 이 피치가 잘 보이거든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 아니에요 음, 여기 다음번에 아 시작할 때 그냥 저는 끊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은 딜리트 해서 버릴게요 그럼 끄트머리 는 이렇게 끝나요 자 어때요 음악도 잘라 줄때 뭔가 이 박자가 탁 맞아 떨어지는 데서 끊어 주시면 어, 되게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는 노래가 나오다가 툭 끊기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을 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음악을 선택을 하시면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어요 선택만 된다면 여기 오디오의 베이직 부분에 기능 중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기능이 있어요 페이드 인은 이 음악 클립의 사운드 클립의 앞부분을 의미하고요 페이드 아웃은 끝부분을 의미합니다 중간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요 뭐 미들 페이드 미들 이런 말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끝머리에 굳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페이드 아웃을 한 3초 정도 세팅을 해줍니다 자그러면 끝이 쫙 경사가 생기죠 이 말인 뜻은 이 말의 뜻은 플레이하면 어때요? 볼륨이 저절로 싹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볼륨에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런 방법을 해도 돼요. 뭐 키프레임을 쓴다면 끝에 하나 찍고 또 여기 한 3초쯤 가서 이쯤 가서 키프레임 찍고 자, 끝머리에 있는 소리를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비슷해요. 이게 렇 줄어들죠?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굳이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하시면 페이드 아웃을 이렇게 한 3초 정도 세팅을 해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페이드 인을 조절하면 앞부분에 먹겠죠. 근데 이것도 제가 해보니까 이 음악은 굳이 앞에 시작할 때 페이드 인을 안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한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음악을 집어넣고 배치하고 볼륨을 이용을 해서 어, 음악의 중간 부분, 내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높낮이도 내 맘대로 조절하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이용을 해서 음악이 등장할 때좀 어색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컷에서 지원하는 음악들 말고 내가 정말 쓰고 싶은 음악들이 있을 거잖아 요그죠 예.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셔야 찾아낼 수 있을 건데 검색을 할때 네이버에서 쓰면 뭔가 좀 찝찝해요 그죠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거는 어지간하면 구글에서 찾는 게좀더 저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구글 가셔서 자 여기다가 음뭐 아까 전에 우리가 파도 소리를 한번 찾아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도소리, 파도 소리 파도 mp3 라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무료 다운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일 겁니다 자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뭐 음악들 되게 많으니까 자 봅시다. 어떤 사이트에서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파도? 파도 소리? 이렇게 좀더 명확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티스토리 블로그죠. 블로그에 있는 음악들이 좀 보이네요. 자 여기 들어가서 자파워 소리 효과음 mp3 다운로드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런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이원 저작권을 이렇게 밝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녹음했다 그럼 그만이거든요. 근데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가 뭐 불렀다 내가 만들었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작권이 명시가 분명하죠. 그런 것들은 다운받으면 안 돼요. 100% 저작권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이런 효과음 같은 것들은 다운로드 받아도 돼요. 자 플레이 해보시면 뭐 이렇게 음악이 나오잖아, 요그죠 이거 괜찮은데? 써볼까? 클릭, 다운로드 하면 MP3가 이렇게 저장이 되죠. 자, 이렇게 저장된 MP3는 내 폴더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드 있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웨이브 대신에 쓰고 싶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음악은 처음부터 넣을 거고 미디어에 가서, 오디오가 아닙니다. 미디어에 가서 임포트를 하시고 방금 다운로드 받은 게 다운로드 폴드에 있으면 자 요거 이름이 요거였죠? 선택하시고 MP3 파일 열기하면 여기에 불러들여져요자 얘를 클릭앤드래그해서 놓고 싶은데다가 이렇게 놓어주면 자 이렇게 파도 소리가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캐커스 제공하는 거하고 뭐 별다른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음악이 나왔으니까 얘도 아까 전에 우리가 썼던 방법을 써서 볼륨 여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한 이쯤 이쯤 가서 또 볼륨 하나 찍고 여기는 쫙 줄여주고 그죠? 싹 줄여주고 요렇게 들어보면 되겠죠 파도 소리가 좀더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여기 부분에 가서 다시 요렇게 해서 좀 살려 놓을게요 음. 자 파도소리도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요정도 가 가지고 컨트롤 b 잘라 버리고 딜리트 한 다음에 여기서 페이드 아웃을 한 3초 정도 먹였었죠 요렇게 하면 끝에도 요렇게 마무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쉽게 하시겠죠 자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이펙트를 써도 됩니다. 이거는 저작권하고 무관해요. 어, 그 외에 실제로 배, 배경음악 BGM을 쓰고 싶으면 여기 뮤직 부분 찾아 들어가시면 되고 내가 m p 3를 다운받았다 그러면 미디어에 가서 임포트해서 불러내서 써도 됩니다. 항상 음악은 저작권에 주의를 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효과음은 어, 그렇게 큰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배경음악 bgm 사용하실 때는 꼭 주의하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유튜버들이 영상을 만들 때 매번 이렇게 음악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음원 아니면 유튜브 음원 이런식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게 있어요 음원을 파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제 취미 활동용으로 이런거 쓰거든요 어 아티 아트 리스트 이런 데가 있어요. 아트리스트.io. 이런 데 가서 한 달에 뭐 이게 만 원인가 한그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월 결제 뭐 이런 걸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싼 거, 소셜용으로 번역해서 한번 볼까요, 이거? 자, 뭐 이런 식으로. 1개월에 뭐이 정도 가격. 뭐 이렇게 나온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말고 더싼 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 뭐 무료로 한달 써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주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mp3 다운받아 가지고 예, 멋진 분위기 있는 음악들을 어,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쓰실 때는 여기 있는 것들 사용을 하셔도 되구요 뭐 심지어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유튜브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거나 유튜브에 로그인만 할수 있으면 유튜브 스튜디오 이런 데를 무조건 들어갈 수 있어요 로그인만 하면 유튜브 스튜디오 찾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여기에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음향 효과, 효과음이고요 음악이라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검색을 할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음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일이 찾는 데좀 한계가 있어요 자 여기도 플레이를 하면 음악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 쓰고 싶다 그러면 오프라인 저장 버튼만 누르면 mp3 파일을 저장을 해주거든요 이것도 캡컷에 와서 자 여기 단축키 쓸게요 미디어에서 Ctrl i 임포트 단축키자 방금 다운 받은 게 이겁니다 열면 또 들어오죠 얘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악 분위기 한번 바꿔 볼까요 아까 전에 이 음악으로 분위기를 한번 바꿔 볼게요 아까 음악이 훨씬 더 낫네요. 자 이제 요령은 대충 아시겠죠? 어, 유튜브에서 다운로드 받는 음악은 음악 종류가 워낙 많아서 여기를 누른 다음에 뭐 필터링을 좀 하셔야 돼요. 뭐 장르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면 힙합만 듣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좀 해야 되고 다시 여기 또 눌러가지고 뭐 길이는 뭐 예를 들자면 3분 미만으로 하고 싶다. 03 00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짧은 음악들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들어보고 뭐 괜찮다 싶은 거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됩니다. 저는 여기 있는 것들도 잘 써요. 꽤 찾아보면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잘 쓰는데 유튜브에 있는 것들은 리릭 그러니까 노래 가사 그러니까 노래가 포함되지 않고 BGM 배경이 음악만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 음악들이 좀 많이 있고요 아까 전에 알려드렸던 이런 아트리스트 같은 이런 사이트에는 뭐 사람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맞게 돈을 내고 쓰든 무료로 쓰든 그건 상관은 있는 건 아닌데 어, 영상을 만들 때 알맞는 소리를 찾아서 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배경음악 bgm 넣기 그 다음에 사운드 이펙트 다루기 그 다음에 외부에서 MP3 다운받아가지고 집어넣어 보기, 가지고 오기,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음악, 양 끝단의 볼륨 조절하기,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그리고 전체 볼륨 조절하기, 부분적으로 볼륨 조절하기 을 위한 키프레임 활용하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 오디오 메뉴 안에 녹음하는 기능이 있어요. 내 목소리를 실제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PC 버전에서는 녹음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빠져있어요. 마이크 기능 보이시죠? 음, 여기서 얘기를 하면 마이크의 목소리, 내 목소리를 쭉 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자, 이 녹음되는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요. 제가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것들을 기억을 잘 해놓으셨다가 강의를 보지 않고 직접 할수 있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에 잘안 되시면 강의 보고 중간에 끊어가면서 조금씩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진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셔야지 제가 강의를 올릴 때 바로바로 바로 받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바로바로 바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응원, 좋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영상 만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 이동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